도도해 보인다고 하고요. 해골 같다는 말 진짜 많이 들었어요. 어떤 남자가, 어, 뭐, 연락처 알려달라고. 딱히 없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. 불만족스러운 것은 아무래도. 광대는 튀어나오고, 각지에 딱! 탈은 없어서. 제 셀카로는 솔직히 제가 어떻게 저렇게 막 이렇게 각도도 바꾸고 하면서 잘 찍었지만, 진짜 내 얼굴이 그런 포토샵 안 하면 이렇게 생겼다는 건가? 이러면서 엄청 충격 <목소리> 먹었어요. 여기는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인상이 더 부드러워진 저를 진짜 보고 싶어요